기가미래 투자 가치성이 높은 곳입니다 2.4 8 3천평나 여기 있 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온 이곳은 저번 랭리 땅땅땅 편에 이어서 이번에도 땅땅땅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메이플 리치입니다 여러분 메이플 리치 야, 메이플 리치 하면 물 좋고 산 좋고 그죠? <웃음> 아마 캐네디언 드림을 생각하시면 이런 전원 생활이 딱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가 메이플 리치 중에서 t h o 이라고요 Urban Reserve라고 되어 있습니다 Urban이 뭐야요 Urban 이게 도시란뜻이시 도시. 그래서 리저브는 예약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도시 개발로 지정된 곳입니다 메이플리치에서 인구가 어느정도 늘어나면 여기부터 풀겠다라는 곳이거든요 제 고객께서 한 14년 전에 이 땅을 사면서 올 수리를 싹 하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잔디나 외부 관리뿐만 아니라 내부도 수리하시고 잘 가꾸시면서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제분들이 다 크시고 해서 한 14년만에 이 집을 아주 시원섭섭하게 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시면서 즐기고 또는 렌트를 주고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LB&B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춰진것 같습니다 예, 여기도 역시 크리기 하나도 없고요 여기서 뭐 결혼식이라든가 돌잔치라든가 배일잔치 아주 그냥 넉넉히 그냥 파티를 열어도 충분할 그런 공간과 또 조용하고 이 카메라에 이 새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방 위에 3개, 화장실 2개, 밑에도 방 2개, 화장실 하나 해서 총방 5개, 화장실 3개가 되겠습니다. 여기에 진짜 가치는 이땅이 있겠죠. 대략 한 2.4 에이커 되거든요. 평으로 따지면 약 3,000평 되는데요. 앞부분에 집이 위치해 있고 양지바르게 남향으로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아 이게 저 뒤에 보이는... 이 산딸기 동굴 인데요. 동굴을 넘어서서까지 경계선이 있습니다. 다행인 거는 이 경계가 애매모호하지 않고 다 펜스로 다동서남북이 쳐져 있다는 거. 집이나 땅 보러 오실 때 정확하게 아 여기까지구나.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가실 것 같아요. 아이 햇빛 이거 보세요. 아, 따라라라라라라라. 이런 여기에 진짜 별에 빗고 다 있더라고요. 고사리 참나물 어+ 어야어 네. 어, 이거 나이스 캐치 아닙니까? 고사리도 있고 또 참나물 와 오른도를 라라라 여기서 보시면 이 덩굴 그죠 이산달기 덩굴인데요. 이거를 통해서 좀더 지나가야 네, 이 경계선이 납니다. 경계선 제가 보여드리려 그래요. 네침염의 스티브 258 스트리트 여기까지는 아직 물이 안 들어왔습니다. 우물 시스템이거든요. 엄청 깊숙한 곳에서부터 펌프로 휙휙 쏴주는.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. 4, 5년 전에 제 고객께서 펌프를 교체했다고 하고요저 아, 뒤로 보이는 게 저기 이제 아까 하우스인데 엄청 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아직도 자기 집 가려면 <웃음> 그래서 한마디로 진짜 Park in your property 88 네. 조심 팔 길을 잃을 수가 있는 아, 여기에 진짜 강아지 키우기엔 딱인 것 같습니다 네. 여기 포스트가 보이시죠 여기 아래로 철조망이 또 보입니다. 어, 위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 그 북쪽으로 입구에 있는 집까지 펼쳐져 있는 들판도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메이플리치 안에 소니에 거기에 또 올반 리저브 땅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좋아요, 알림 설정, 구독까지 늘 부탁드리겠습니다. Alright, as always, thank you all for watching. We'll see you next time. Bye bye.